안녕하세요. 음악하는 여자입니다. 어, 저는 지금 낮인데 아기를 이렇게 재우고 있어요. 제가 출산을 한지 어, 이제 한 37일 정도 됐고 40일이 채안 돼가지고 산후조리하고 어, 애기 이렇게 보고 <웃음> 하느라 유튜브 활동을 못했는데요. 음 그래도 끊임없이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메일 주시고 MR이나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짧게나마 남기게 됐습니다 어, 집에서 이제 아기를 계속 보니까 이렇게 노래 커버 영상이나 이런 게 지금 요즘에 좀 굶뜨고 있는데 음 아기가 언제 자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요즘 조금씩 규칙적으로 생활이 잡히고 있어 가지고 조만간 다시 활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애기 재우느라 좀 밖에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하는데 음뭐 강의 영상 같은 거는 이렇게 이렇게라도 짧게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더 조금씩 더 기다려주시고 어, MR 작업은 제가 할수 있는대로 네, 해서 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육아가 쉽지 않네요. 음악하는 여자에서 육아하는 여자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. <웃음> 그래도... 아무튼... 않지만 음,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소식 올리겠습니다.